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첫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캔들스틱입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캔들스틱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고, 어떠한 의미를 어, 부여를 하는지, 어떠한 뜻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거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파운드의 4 시간 차트인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베어리 씨, 즉 하방으로 떨어지는 캔들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올라가고 있는 이분리시 캔들 같은 경우는 약간 초록색, 파란색 그 중간 사이에 어, 약간 초록, 청록색 이 정도 색깔로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우선 우클릭을 네 우클릭을 하시면은 세팅이 나옵니다. 자, 세팅에서 세팅에서 심보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몸통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위계 색깔까지 원하시는 대로 분리식 캔들 배어리식 캔들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캔들 스틱에 대한 강의 같은 경우는 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은 우선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은 캔들 스틱 같은 경우는 우선 분리식 캔들 보시면 은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었을 때 우선 캔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블리시 캔들이라면은 파란색이고 있고요. 몸통이 크면 클수록 그 방향의 힘이 강하다. 보시면 여기 이러한 캔들들 있죠? 몸통이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더 그만큼 그 힘이 강하다. 그래서 가격이 돌때딱 가격이 돌기 전에 이 캔들의 몸통들을 보시면은 몸통들이 상당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은 캔들의 몸통이 작아지면서 위 또한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캔들의 위이라고 부릅니다. 캔들의 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간단하게 어, 캔들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위이 어, 초의 신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지가 길면 길수록 그 방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한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몸통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심지가 위기, 그렇죠? 위기 생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있는 이 캔들. 여기 에 있는 이 캔들과 여기에 있는 이 캔들 보시면은 몸통이 상당히 작으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쵸? 위기 상당히 길다. 그 말은 위에서 이 레벨에서 이제 셀 오더들이, 그쵸? 매도 주문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가격이 충분히 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불리시 캔들인데 위기 밑으로 길다 위에 거는 짧고 위기 밑으로 길다 그만큼 또그 말은 한번 캔들이 브리시 캔들이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은 그렇죠 여기서 오픈 가격이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은 어느 그 포인트에서는 자 4시간 캔들이면 은 우리가 그 4시간 캔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베어리쉬 캔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브리쉬 캔들이 되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캔들의 위기 생성이 되면서 이게 길면 길수록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쵸? 그러면은 이 캔들 한번 보시죠. 여기있는이 캔들. 보시면은 서포트. 제가 지정한 서포트 즉지지선 레벨에서 캔들이 어느 순간에서는 여기서 열린 후에 어느 포인트에서는 여기까지 베어리쉬 캔들로 왔다가 매수 오더들이 여기서 쫙 많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기 길게 생성이 된 거죠. 그만큼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럼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베어리 캔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할수 있겠죠. 베어리 캔들은 그 말은 이 캔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위에서 밑으로 즉 매도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 반대로 만약에 캔들의 위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그렇죠 강하다 캔들의 위기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길다 몸통에 비해서 또 길다? 그러면 은 그만큼 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매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해를 할수 있겠네요 이 캔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은 베어리쉬 즉 매도 힘이 상당히 강하다가 서포트 지점에 도착을 해서 베어리쉬 캔들에 그렇죠? 베어리쉬 캔들 하방 캔들의 몸통이 상당히 작아지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캔들의 위기 상당히 길다 그리고 몸통보다도 길다 그만큼 여기까지 왔다가 배열시에 힘이 빠지면서 매수 오더들이 쫙 들어오면서 이제 가격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캔들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여러 캔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패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두 개의 캔들 패턴을 같이 보시면은 색깔을 좀바꿔드리죠이두 개의 캔들 패턴을 같이 보시면은 이것을 저희가 베어리쉬 잉걸핑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베어리쉬 캔들이 옆에 있는 이 블리쉬 캔들 이것을 확실히 잡아먹었기 때문에 베어리쉬 잉걸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캔들을 같이 보아서 모닝스타 라고 부릅니다 모닝스타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보자면 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선 레벨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캔들을 보면 은캔들 몸통이 상당히 작고 위로 위기 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잉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로 보지 말고 또두 개로 보았을 때는 여기 또 베어리시 잉걸핑이 또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두개 말고 또세 개로 보면은 네 이브닝스타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캔들스틱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서포트 레지신스즉 지지선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골드 데일리 차트입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캔들보다 위에 있고요, 그렇죠? 지붕이 되겠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캔들보다 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되는 거죠. 이것을 최대한 정교하게 잡으실 줄 아셔야 우리가 어느 구역에서 거래를 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릴지 않고 네, 이것을 그릴지 않고 그냥 무작정으로 거래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겠죠. 기초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우리가 저항선에서 매도를 해야 하고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겠고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에서 지붕에서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서포트 레진스를 그쵸? 저항선 지지선을 얼마나 정교하게 그릴 줄 아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히 어, 간단히 이제 그린 건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서포트 레지센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최대한 이제 도는 구간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서포트 레지센스는 정확한 가격이 아닌, 지금 같은 경우는 1805 이렇게 잡혀있는데 1805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1805로 수정을 하였고요. 여기서 눈에 쉽게 거래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렇게 얇은 박스를 쳐주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를 그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캔들스틱이 이 가격권에, 그렇죠? 이 노란색깔 박스, 내가 그린 서포트 레지스이 박스권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거래를 찾을 수가 있다. 왜? 바로 내가 그린 이 박스 구역들이 즉 박스권들이 서포트 레지스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에 도착하지 않고 중간에 있을 때는 보통 스킬핑이 가능하겠고요. 아니면은 거래를 완전히 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크게 저희가 그린 거고요. 자, 4시간 차트에서 이렇게 그려두면은 한 서포트에서 한 레지센스까지 도착하기까지 상당한 많은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시간에서 이제 마켓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이 또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러한 마켓 스트럭처들이 있죠. 마켓 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정교한 엔리를 찾을 수 있는지 이것 또한 다 설명을 강해서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서포트,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 다음에 다음 서포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서포트와 레지스입니다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추세선, 즉 트렌드 라인이 되겠습니다.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금 그린 서포트 레지스와는 같은 개념이지만은 그리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자 저희가 방금 그린 서포트 레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추세선 같은 경우는 즉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대각으로 그립니다. 대각으로. 자 이것도 정교하게 그리는 방법이 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A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B,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약간 테크니컬 텀으로 말을 하자면 스윙로우에서 그 다음 스윙로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A, 포인트 B를 잡아주신 후에 위계 끝자락, 위계 끝자락을 잡아주신 후에 글려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승 추세선, 즉업 트렌드 라인 도있고요 하방 추세선, 다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스윙 하이, 그렇죠? 고점, 그 다음에 그 다음 스윙 하이가 되겠죠 포인트 A, 포인트 B, 그렇죠? 포인트 A, 포인트 B를 잡아주신 후에 위에서 위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면은 세번째 터치 혹은 그 다음 터치에서 우리가 거래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솔직히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정말 정말 잘 아셔도 충분한 좋은 거래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카운터 트렌드 라인 뭐 마켓 스트럭처 리테스트 브레이크아웃 채널 서플라이존 디맨드존 피보나치 등 여러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출세선, 서포트 레진스, 그 다음에 캔들스틱이 되겠습니다. 거래 진입을 하시기 전에 항상 이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꼭꼭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시작할 라이브 트레이딩, 그리고 강의, 멤버 공지방, 멤버 채팅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확인 혹은 텔레그램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